오늘은 이 식이요법과 관련된 거 우리는 한 풀어보자고요. 자 체질에 있어서 체질에 있어서 이 식이요법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그 상이고 가장 중추적인 핵심적인 상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병이 발병한 사람과 발병하기 이전의 사람과 자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 식이법이 요 전부 다 다르다는 거다, 그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발병이 되기 전에는 병 이거는 병원에 병원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병원과 상관이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방과 발병이 발병 나기 이전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병원에 안 가니 자기가 스스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기.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인간들은 이 건강이라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하다고 말은 중요하다. 그런데 절대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것. 그런데 어쩌면 이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지금 또 우리 현실에서 한번보자 자, 간이 나쁘다, 간에 좋다, 뭐, 위에 좋다, 무조건 좋다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 그동안에 세월 따라 쭉 오게 되면 어느 날 뭐, 눈에 좋다 해갖고, 만날이 나서다가 한, 한 1년만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 이 긴트 좋다 해다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되면 너무 처음 속이는 게 돼. 자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옛날에 한때는 브루베리가 엄청나게 한다고 난리 구슬치기 때문에 브루베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안토시안이라는 게 조그만 이게 눈에 좋다는 그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다. 거기 얼마나 들어있겠노? 들어있어봐야 아마 0. 얼마 이렇게 들어있겠지? 그러면 자. 예를 들어갖고, 이만한 양의 블루베리를 먹었다고 치보자. 그안토시아이 얼마나 되겠나? 이게 뭐 처음이나 한두 한개 지키겠나? 그러면 이것이 블루베리가 전체 인양 전부 다 호도를 한 거야. 이 전체 인양 호도인 거야. 누구말따라 그 정도 양이면, 누구말따라 한두 시간 가 양을 사먹고 나면 뭐몇 분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노? 처음부터 당이 들어있을 거나. 그게 몸에 과연 좋겠나? 그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안이야. 자, 그럼 예를 들어고이 블루베리가 몸에 좋은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이거 먹었을 때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축출돼갖고 눈에도 좋고 그렇겠지. 그러면 안토시안,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안토시안, 요만큼 눈에 그 보이지도 않은 이게 안토시안 먹으려고 이것을 먹는다?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다. 네? 아, 계속 먹으면 안토시아는 약러밖에 없는데 이거 먹으면 병인데 이 사람은 블레빌이 통치에 들어있는 당근이라도 이거 많이 먹으면 죽는데 그럼 이거 먹기 위해서, 이거 적히 하기 위해서 내 죽어도 되겠나? 죽는 길을 가면 되겠나? <웃음>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이 전부 다 호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저께도, 어저께 내가 텔레비전 잠깐 한번 봤다. 텔레비전 잠깐 하는 법기네. 1970년도에 미국의 학자가 잘못된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그것이 전 세계 퍼지갖고 지금 오니까 순엉틀리더라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이잖아. 그걸 우리는 정말 안 하는 거야. 자기가 해보지도 않아요. 막 그냥 말 들으놓고 지누구말 따라. 이런 말 했으면 꼬 찍고리는 대로 해보고, 찍고리는 대로 맛보면 예쁜데 이 말이야. 그것이 논리에 맞나? 블루베리.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것은 블루베리는 하도 사람이 많이 지적이니까내 이야기한대. 이 블루베리 한개에 안토시안이 얼마나 들어있겠나? 그러면 그거 뭐 가지고 내 눈이 좋아지겠나? 야,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이 말이. 그러면 이 나머지 뭐막 나는 죽는데. 이거면 죽는데 <웃음> 이거만 말이 되는 말이야 먹어야 될 사람이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은 먹으면 안돼 그것이 바로 우리는 식이요법자 그런데 식이요법의 단어가 영어로 뭐라 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는 다이어트다 그런데 <웃음> 우리나라는 이 다이어트를 뭐라고 하나 우리가 하게 되게 되면 살 빼기 다이어트예요. 그죠? 비만, 관리, 다이어트다, 이 말이야. 비만, 관리, 다이어트 이제 이 자체가 살 빼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 말이야. 사실, 찾도봐 그건 식이요법이잖아. 그러면 다이어트는 어떤 사람이 하겠노? 식이요법은 누가 하겠노? 에이, 제발, 또 이렇게 할게 아니지. 식이요법을 아무나 하는 거야. 애들, 자, <웃음> 자, 우리가 이 식이요법을 우리가 보자. 아픈 사람이 식이요법 하기 전 벌써 맛이 다간 거야. 아니? 그거는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거의 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아파 갖고 식이요법 할 정도 같으면 이 돌아오는 길이 원상복귀 하는 길이 엄청나게 멀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어린이들. 우리는 다이어트 해야 되나? 어린이들이. 어린이들 식이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무조건 걸그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웃음> 무조건 걸그룹으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웃음> 자, 어린이들은 어떻게? 이 성장이,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살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 어느 정도 살은. 그러면 이 성장기에 들리는 애들은 어떻게? 영양분도 많이 포함되어야 되지만, 은 우리는 그거잖아. 뼈가 어떻게 해?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돼. 그치? 자, 예를 들게 되면, 애들이 우리는 어디가 성장 뭐라 하 어, 성장판이 멈췄다고 그랬잖아 성장판이 멈추는 이유가 뭘까? 그게 이게 부추때는 그것이 어떻게 해? 영양분이 안 올라오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막히는 거야. 선냥판이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거야.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좀크다보든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이어트는 또 달라져야 되겠지. 또 이렇게 보면 되나? 크지도 않은, 요새은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다 커버렸다, 이 말이야. 1, 2학년 되면 다 커버리는데, 그때도 어린이 성장법으로 이 다이어트를 시키면 되겠나? 안 되겠죠.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이애들은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했고 머리를 많이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머리에 대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는 거야. 무조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가 아니래 그러면 성장에 관련되고 뭐 뼈가 크다든지 뭐 이, 이것이 크다든지 키가 크다든지 이런 요건은 아닌 이제 새로운 다이어트가 이제 필요하겠지 자세 번째 이제 들어가게 되게 되면 게되 이제는 어떤 단계일까 이제 이제는 결혼하고 이런 단계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결혼할 때는 어떨까?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는 어떨까 우리 젊은 어? 젊은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널씬하고날씬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살, 비만이 아니고 살빼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살안 찌는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치 이럴 때는 살안 찌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떡하? 결혼 전이다, 그치? 결혼 후는 어떡하? 결혼은 엄마들은 어떡해? 그 다음에 이제 모유도 있을 것이고, 임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다이어트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것이 다이어트가, 몸에 가지는 무슨 몸에, 애기들 지금, 애기인데 그거 굶어 죽이란 말이야. 애기 지금 연금연양식쪽로 영양신종, 입으겠다, 애기들이. <웃음> 자, <웃음> 이럴 때는 어떻게, 아기 이제 풍부하게 영양을 공급해 줄수 있는, 이런, 이런, 그걸 해야 되겠지. 그러면 산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제 애기를 출산 후에는, 출산 후는 어떻게 할까? 뭐 먹다 할까? 먹는 거 계속 먹을까? 이게는 제자리 돌로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다이어트가 살 빼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먹을 뭐 먹고 듣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전부 채질 공부해야 돼. 누구말자나 지금 방송국에서 날씬하게 이렇게 찍힌 사람들은 실물을 보면 얼굴 어떻게 했나 살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전부 다 대부분 다뭐 우리 권호사님 수준 전도안 되겠나 그대로. 뚱뚱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자 출산 후에는 또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비만에 있어서 비만 다이어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앞에 또살 빼기를 붙이든 비만을 붙이든 이것이 붙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비만을 위해서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그렇지? 거는 살을 빼야 된대. 그래서 우리는 다이어트 하는데는 그냥 무조건 살이 빠진다 아무는데 갖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조금 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할게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몸에 우리가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난다. 응? 누구 말잖나크레스털이크레스털 그것도 그 기준치를 정해놔 놓고 크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노?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자게 되면 조금의 당이 오르다 내리락 하는 것은 그것이 높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증상, 누구 말잖아, 혈압이 응? 혈압이 올라간다든가, 뇨가 당뇨가 올라간다든가, 누구 말잖아, 크레스롤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증상이 포진이 잘 되게, 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떤 다이어트 해야 되겠나? 이거는 질병 예방 다이어트가 돼야 돼, 그지? 이거는 질병을 사진에 우리가 막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흘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여덟 번째는 병이 오게 된다. 병이. 질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치료용 다이어트를 해야 돼 치료용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치료용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특수병들, 특수병. 노화, 호스피스, 뭐 이런 등등의 이런 특수병 다이어트는 우리는 별도로 해야 되겠지. 그지 이거는 별도로 해야 지 그러면 이 다이어트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종류가 다르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야. 또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는, 고쳐야 될 문제는, 자, 우리가 먹는 칼로리, 먹는 칼로리의 총량이 이것이 우리가 100% 흡수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 저번에 잠깐 이야기 했어요. 지금 보게 됐게 되면, 내가 오늘 몇 칼로리를 섭취했으니, 어떻게? 내가 오늘 <웃음> 얼마를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야.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며. 이 기초적인, 우리 기초 대사장이 또 있으면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에너지는 어디, 뭐가 제일 칼로리가 높겠나? 소모를 많이 생겠나? 그렇게 우리가 운동하는 것보다 머리 쓰는 게칼로리더 소모를 더 많이 한다 또궁 고민하는 사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살이 그렇게 많이 붙는 사람이 없지. 왜? 이 칼로리 소모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를 많이. 자, 그래서 이런 논리는 완전히 꽝이야. 이거는 이거는 수, 수, 멋지 보기 되면 사기치는 거랑 마찬가지 논리다, 이 말이야. 자, 누구말따라 물만 먹어도 어떻게 살찐다는 사람 있잖아. 물만 먹어 그러면 먹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먹은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 칼로리를 분배를 해야 되는 거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이 계산은 우리는 지금의 과학 논리에서는 금방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오늘 한번 자. 오늘 먹은 칼로리. 오늘 먹은 칼로리는 연역학 법칙에 따라서 이 흡수된 칼로리. 이?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변으로 나오는 칼로리하고 밀쳐야 되겠지. 이거는 기분이잖아. 그럼 먹은 것이 어떻게 해? 운동 다해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몸에 있는 칼로리 다 빼봐갖고 못 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요런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흡수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변눌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말잖나 가분지 됐거든, 가분지. 음, 칼로리가 하나도 없는데. 변에는 엄청난 칼로리를 갖고 있다, 이말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흡수하는 칼로리가 과연 20%가 될지, 30%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내체스를 모르겠지만, 많이 해봤자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될 거야. 많이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된다면 그러니까, 뭔가하고는 상관이 거의 없다는 거다, 마찬가지다.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계산상으로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이것은 이것이라고 계산하는 그 논리는, 이건 말짱 한일이에요이말이 그런데 우리는 워낙 많이 먹지만은, 진짜 우리가 활동하는 것만큼 칼로리만 먹는다면 우리는 거의 굶어야 돼 정말로 굶어야 돼 우리는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누구말잖나이조초콜서한 개만 먹으면 우리 끝이야 오늘 활동하려면 다 먹을 수 있는 게. 야 그럼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먹는다 이 말이야. 다이어트는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야 먹는 거지 누가 굶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다 이 말이야. 전부 다 먹으려 했잖아 어린이 돼서 먹는 거, 어른이 돼서 먹는 거 이거 전부 다 먹는 거야 먹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컨트롤해 갖고 이 건강상에 비만에 이 영향을 주지 않고 먹는가? 이것이 바로 식이요법이라는 니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이요법에 먹는 것 가지고만 우리는 비만이 되느냐? 이 논리가 우리는 지금 이그 테레비전 온 사람들이 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게 뭐, 습관이 어떻게 돼갖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만큼 이것이 강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강건. 흡수율이흡수율이 많은 사람은 살찌는 것이고, 흡수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지 맘대로 컨트롤 할수 있나? 이거는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거야.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 먹는 칼로리 가지고 이 변에 나오는 칼로리를 생각하지 않고 이 칼로리를 계산해갖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맞지도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는 모든 음식에는 여기 있는 성분을 갖고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정말로 찌꺼리만큼 들어있는 거야. 뭐가 시금치에 철분이 얼마나 들어있겠노 <웃음> 지금쯤 이거만 먹으면 체분이 얼마나 들어있겠나? 어? 닌진이 이 많은 거한개다먹어 그게 얼마나 들어있겠나? 우리 비타민 그러면 몸속에서 그 많은 비타민을 흡수할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그만큼 다안한다면 그래 골고루 다 들어있는 게거니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여기 골고루 다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조금 있다겠고 이것을 많이 먹으라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그럼 각들이 그런 근거도 하나도 없는 논리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런 것은 젊으니까 어찌하나 고철도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막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잘 먹이면 돼 무조건, 그지?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이건 젊으니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한다 자, 그러나 이 비만이 왔을 때부터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이거는 고민스럽잖아.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 병원에서 해주는 건 주사야, 영양제 이것밖에 없잖아. 이것을 어떻게 똑바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 들어있는 성분에 집착하든지 여기에 먹는 칼로리에 집착하게 되게 되면 이 논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 논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